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사각턱 관상 성형에서 사각턱은 광대뼈 관상과 서로 잘 조응이 돼야 예쁜 얼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사각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과절제를 하게 되면 얼굴의 깊이가 이렇게 얕아지는 얕타져서 이렇게 납작한 얼굴이 되고 갸름한 얼굴이 되는 개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형수술의 목적은 연예인과 같은 그 예쁜 얼굴을 만들고자 함인데 성형수술에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이 스마트폰에 연예인의 얼굴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아, 요런 연예인이 저는 어 되고 싶어요. 이런 얼굴형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어, 하는 예가 많겠습니다. 연예인과 같이 눈을 크게 만들고 코를 높게 세우고 얼굴을 V라인으로 만들어도 여기 왼쪽 여성에서 빨간 부분의 코를 미녀린 코처럼 똑같이 성형해서 붙여놓는다고 해도 미네, 미녀린 코와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오른쪽과 같은 빨간선 노란선의 위치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얼굴 깊이 성형인데요. 그런 성형을 해서 뭐 눈을 크게 코를 높게 어, 얼굴을 브이라인으로 해서 연예인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얼굴 깊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언니 강남성괴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사각턱입니까? V라인입니까? 어뭐 여기 턱 라인만 음 보면 사각인데 또 전체적인 얼굴형을 보면 갸름한 V라인으로 보이겠습니다. 또한 이분은 사각턱입니까? V라인입니까? 뭐 이전 사진보다는 좀더 어 사각턱이긴 한데 뭐 넓대한 넓대 어뭐 그런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빨간 선은 사각턱 라인, 즉 뒤쪽의 얼굴이고 파란색의 V 라인은 앞면 얼굴인 것입니다. 즉 강남 언니의 이 빗살 무늬 토기형 이 V 라인, 이삐아이 얼굴 <웃음> 이런 어 이런 V 라인이 아니고 어 사각턱 뒤 얼굴 라인과 V 라인 앞 얼굴 라인이 둘다 존재함으로써 연예인 사각턱이 되는 것입니다. 왼편 얼굴의 뒤 얼굴은 분명 사각턱이지만 앞면 얼굴은 V 라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파란 라인과 빨간 라인으로 설명이 되는데, 뭐 전지현 씨라든가 김태희, 송혜교, 뭐 안젤리나 졸리, 키라나이틀리 등의 이톱 클래스 얼굴들의 얼굴 깊이이기도 하겠습니다. 즉, 뒤쪽의 사각턱 라인과 앞쪽의 V라인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예쁜 특급 연예인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빗살무늬 톡이 삐약이 얼굴로 해서 V라인이 되면 그거는 강남언니, 강남성계 성용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서양인은 사각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 사각턱이 되는 이유는 얼굴 깊이가 깊은 얼굴 그턱 라인 엣지가 확실한 입체적인 얼굴이 되겠습니다 반면 오른쪽은 동양인 특유의 동그랗고 아주 예쁜 얼굴인데 여기 조금 여기 튀어나온 사각턱을 좀 얼굴을 좀 작게 하려고 이걸 그냥 자르다 보면 얼굴 깊이가 이렇게 얕아져서 개턱이 되거나 더 평면적인 얼굴 밋밋한 얼굴이 될수 있으며 또 이러한 얼굴에서 얼굴 입체감을 준다고 뭐 앞광대 필러를 만다든가뭐 이마 볼록 지방이식뭐 풀페이스 필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얼굴 가로 길이 대 얼굴 세로 길이 얼굴 깊이가 얕아 가지고 이 빵떡 같은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성형을 안하니님만 못한 얼굴이 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요번 동영상에서 몇개 연달아서 사각턱과 광대뼈 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앞쪽에 있는 광대뼈의 양의 기운 또 뒤쪽에 있는 시골의 음의 기운이 서로 앞쪽 얼굴 뒤쪽의 얼굴을 유지함으로써 입체적인 얼굴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얼굴 깊이 패셜 뎁스를 조절하는 관상성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얼굴 깊이 관상성형에 대해서는 여러 동영상을 올려놨으므로 어, 유튜브에 어, 얼굴 깊이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